몇 개씩 달려 있는 거예요, 한 가지에 한 일곱 개에서 여덟 개. 가지, 8개? 가지, 가지 8개? 하나에. 가지 하나에. 예. 인터넷으로도 막 검색해 보고, 유튜브도 검색해 보고 하다가 이게 어... 저 어떻게 찾아냐 왔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유튜브 봐서 뭐뭐 뭐 전화번호 안 나오니까 114에서 삼민농약사에서 찾아서 왔다 그럽더라 수확하기 전에 이거 단수 들어갈 적에 소민트를한번 뿌려 줬으면 나무가 더 싱싱했을 건데 그거를 내가 추천을 못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주도에 감귤농가 나와 있는데요. 이 농가 주인께서 저희 한국 농선 TV 유튜브를 보시고 3위 농약사를 찾아가셔서 어떤 제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 제품을 구매하신 이후에 이렇게 지금 농사가 잘 되고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잘 되는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작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작황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아 작년보다 좋아요? 작년보다 좀 좋아요 아뭐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좀 좋은 이유는 아쿠드하고 로엔스를 한 두세 번 뿌렸거든요 언제요? 꽃피기 전에 뿌렸구나 저 11월 말에 뿌렸습니다 11월 말에 한번 뿌리시고 두, 그리고? 한열흘 있다가 또 뿌리고 두번 뿌리신 거예요? 네. 그렇게 했더니 감귤이 작년랑 뭐 어떻게 달라요? 감귤이 탱글탱글한 것 같고 네. 이제 맛도 좀 괜찮고 맛이 좋고? 네 어.. 지금 보 굉장히 많이 달린 것 같은데? 전년보다는 좀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몇 개씩 달려 있는 거예요? 보통? 한 가지에 한 7개에서 8개 일곱 개예요, 가지, 개? 가지, 개? 하나에. 가지, 가지 하나에 가지 하나에? 예. 네. 지금 몇그 개씩 달려 있는 거예요? 거예요? 지금 요거는, 하나, 둘, 셋, 여섯 개 달렸어요. 여섯 개 달렸고, 그 여섯 개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달렸어요. 여섯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섯, 이렇게, 요거까지 하면, 아, 열개 달렸네요. 열 개. 사람이든 나무든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뿌리 발건제를 찾다 보니까, 어. 그 아쿠도하고 루렌스 제품을 알게 돼서 이거 뿌리, 뿌리게 뿌리게 됐어요. 뿌리 발근 잘됐다는 것을 몰알수 있어요. 이파리 뭐 많이요, 이파리. 이파리. 예. 네. 이파리가 어떤데요? 이파리가 수세가 엄청 많이 나오죠. 어. 그럼 여기 지금 이파리 피가 좋은 건가요? 예, 네, 좋은 겁니다 이거. 아이 정도면? 예. 네. 예. 네, 지금 이파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가 가을 피는 이피 많은 거예요. 네, 네, 네. 누에스 네. 악구도를 늦게 아르셔가지고 초반에 적과를 적당하게. 하신 상태에서 저희 이제 루에스 아쿠토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가 두 배로 커버린 거예요. 어. 원래는 이제 많이 달려놨으면은 이 정도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적과를 해버린 상태에서 저희 루에스 아쿠토를 두번 쓰다 보니까 과가 이렇게 커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내년에는 적과를 거의 안한 상태에서 저희 루에스 아쿠토를 치면은 이런 상품으로 해서 많은 이제 수량을 네. 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3.5에서 14 브릭스. 그니까 예예, 예. 그 하나 따서 먹어보세요. 어, 진짜, 진짜 먹으요 이거 원래는 안 되는데, 이거 야, 특별히 피 d 님은 <웃음> 딱, 이렇게, 감귤은 이렇게, 이렇게 까서 먹는 겁니다. 아, 이렇게 반을 짜게는 거예요? 반을 쪼개고, 그럼 까기가 쉬워요. 배꼽 부분에 잡아서 바로 반으로, 바늘로 이제 쪼개고, 네.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까지 마시고, 벗기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가서 드시면 아주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이런식으로 그 하면 된다? 네. 아... 맛을 보겠습니다. 당도가 마... 13에서 15? 네, 먹어봐야 맛을 납니다. 13에서 15? 네! 와 먹어봐야 맛을 납니다. 원래 이거 숙성 따고 2, 3일 있다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드시고 있잖아요. 달콤새콤. 달콤새콤. 어, 엄청난데요? 이거는 없어서 못 파는 겁니다. 이거는. 키로에 만원 받아야 되는 거. 필요해만, 필요해만. 예. 이야. 이런 거 먹겠습니까? 아니 맛없는 거 먹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어. 그러니까요. 근데 귤에도 무슨 뭘 하셨길래 이렇게 달아요? 아 귤에 <웃음> 칼슘제도 치고 물관리. 물관리. 물관리. 물관리 어떻게 됩니까? 물관리 보통 40일에서 45일 단수하는데 저는 50일 단수했습니다. 단수를 더 길게 했죠. 네네네. 그럼 나무가 물이 가지 않나요? 물이 가간 거를 또 아쿠드하고 루엔스로 커버합니다. 아, 또 그런 비법이 있으시죠? 네, 네, 네, 네. 또 뭐가 있어요물 관리 말고. 물 관리 말고, 그 다음 온도 관리죠. 온도 관리. 네. 온도 관리 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도 관리는 이제 빗물, 이제 위로는 절대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아, 그 그러니까 귤라면 네. 물을 주는 게 아니다? 네. 스프링클러로 네. 그럼 어떻게 해? 꽃이 핀 순간부터 딴 때까지는 물을 위로 주면 안 되고, 네. 밑으로만. 아, 그러니까 관수만? 네. 관수만 해줘야 된다? 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이게, 위로 주게 되면, 당뇨에 병충해에도 약하고, 이것저것, 그,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위로는, 그, 전문가들이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예, 해결이 안 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쭉, 이제 이 상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상태로 간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자, 작황이 조, 좋아야,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왜 좋아질 거라 기대하세요? 그, 아쿠도 로렌스를 뿌려보라고 추천한 사장님께서, 이거 해거리를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어, 해거리 걱정을 안 하신다, 이제? 예, 예. 그럼 믿음이 가세요? 믿음이 지금 갑니다. <웃음> <웃음> 해봐야 알겠지만, 갑니다. 그, 처음에 말만 듣고 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예, 저는 그, 저, 인터넷으로도 막 검색해보고,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하다가, 이게 저, 제주도에는 3.2농약사에서 판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3.2농약사 전화번호도 없어요 뭐 어떻게 찾아왔냐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유튜브 봐서 뭐, 뭐 전화번호 안 나오니까 114에서 3.2농약사에서 찾아서 왔다 그럽더라 그래갖고 제가 저 한번 나무 상태를 보겠다고 했거든요 와서 보니까 나무 상태가 별로야 그냥 이거는 조금 저 시일이 걸려도 루렌스 아쿠도를 한번 뿌려보자 이거 하면은 해거리 현상도 줄어든다 와서 보니까 내년도 해거리 할 수가 없어요 나무 상태가 보니까 지금 이거 단수가 들어갔는데도 보니까 나무 상태가 너무 저 충실합니다 잎사귀가 몰아 저 몰아지질 몰아 않았어 내이 결과지가 지금도 되게 많아 근데 조기 가오는 여름 순을 받아서 하는데 내 생각에는 여름 순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결과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수확하기 전에 이거 단수 들어갈 적에 소멘트를 한번 뿌려줬으면 나무가 더 싱싱했을 건데 그거를 내가 추천을 못했습니다 새해는 꼭저가저 소멘트를 저 단수 들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 물줄 적에 꼭 뿌리라고 그러겠습니다. 왜 소멘트 써야 됩니까? 에? 이 그게 제가 해보니까 나무가 저 부득기질 안 해. 필요해요. 그냥 그대로 그 유지를 해주더라고 보니까 단수를, 단수를 하거든요. 네네. 하더라도 예, 하더라도 예, 하더라도. 예, 예, 예. 단수하기 전에 소맨드를 넣게 되면 그소맨드가 인산이나 가리를 분해해서 그 나무가 이제 추가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가지고 뭐야더 강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산이나 가리 흡수량이 많아서 당도도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단수하기 전에 소맨드를 추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수하기 전에 이제 만약에 못 줬다고 하면은 수확하고 나서 이 나무가 회복시키는 때에 그때 한번 저희가 이제 소면들을 한번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비료. 예예, 감사비료처럼 아. 그렇게 주고 이제 그이 다음에 이제 물 충분히 줄때 그때 다시 이제 누에스 아쿠도를 감사비료를 한번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년에는 더잘 돼야 되는데 2천 평하니까 한 4만 킬로에서 5만 킬로 나와야 되는데 예. 그 그것이 한한 한 5년만 지속되면 괜찮을 걸로 봅니다. Here we go! Yeah.